브랜디, 페퍼, 하이 그리고 인영이 형님이 댓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 늦을 뻔했거든요 아씨 알람을 못 뚫어서 깜빡 지각할 뻔했는데 페퍼 병원 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가지가지 하고 있어서 다들 이제 귀 체크 오미오미해귀 미안. 미안 귀 얘기했어 미안 언니가 귀 얘기했어 들어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돌아 돌아서 앉아야지 오열 체지 마지막으로 이열 체크 하러 갈게요 페퍼가 이열을 코리안으로 하면 조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아직 영어를 몰라요 우리 페퍼가 그래서 이열 체크 하러 갈게요 하늘 예쁘다 2시 예약인데 아주 칼같이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차는 그냥 이 길가에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주차 그 카드 같은 게 꽂혀있고 나와서 결제하면 돼요. 몇번안 와봐서 당당하게 걸어들어가고 안녕세요다 왔나요?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어, 잠깐만요 지금 이 슬리퍼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 제가 그거 사나구토마이좀 즐기고 왔거든요. <웃음> 아니, 너무 이 너무 즐긴 것 같은데. 아니, <웃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사나구토마이를 즐겼는데, 그날이 피가 많이 왔어가지고. 김수리모가 <웃음>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가서 즐기죠? 야 하나도 안덥지 오늘도 아씨 미쳤는데? 그래 그래 리코라이발라에에 똥똥 내가 만 쿠키 내가 만내 눈이 세마집을크리스 로레로 근데 이게 죄송한데 교주이에 미리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알와 <웃음>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땡, 해가 쨍쨍한데 너무 안 덥다. 너무 좋아요. 습기가 없어졌어요. 매미야. 아 어, 매미. 매미야, 매미. 어. 너도 이제 매미 싫어졌지? 아니 싫다고 하면 너무 하니까. 너무 오래 살아 있잖아. 네가 금방 이제 얼마 안나왔다며 야, 10년을 땅 속에서 살아온 애들이다. 근데도 너도 죽기 싫잖아 엉덩이 그냥 여기다 들이밀고 막둥이가 막둥이 아닌데요? 아 누구세요? 저한테는 막둥이에요 <웃음> 어, 되게 화내신다 응. 아유 이셋 중에 막둥이잖아 아유 막둥이야 언니가 보내서 갔다너 자고 있을 때 내가 태포병원 갔다 왔거든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걸 항상 주시거든요 이런 유인물 오, 어머 매이염에 음, 걸렸다 이건데 그게 뭐예요? 그 뒤에뭐염증이지뭐왜 걸린 거예요? 자 여기에 서있어요 <웃음> 선생님이 밑줄 쳐가면서 설명을 해주 돼요 주요 원인? 태, 땀? 피지? 땀? 어, 미생문제? 그래 좀 씻겨 아, 왜그러 아니야 불르질 <웃음> 젤란 특정 품종 뭐 원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계속. <웃음> 귀병이 팩포가 안 나왔어요 한 2주 동안 계속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 근데 그럴 때는 빠른 판단으로 그 병원 접어야 됩니다. 그 병원 접고 다른 병원으로. 내가 이거는 여기는 이제 스킨앤이요. 귀랑 피부 위주로 하시는데. 여기 어디 있는 건데? 그 송파에 있거든요. 어? 근데 치료를 너무 잘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 바로 바로 잡혔어요. 지금 팩터 거의 다나왔어요 지금. 오늘 갔는데 아, 근데 이거를 내가 말해주고 싶어. 처음에 가면은 응. 항생제 감수성 검사인가? 이거를 응. 검해요. 이게 뭐냐면 귀 이제 약할 때 항생제를 써야 되잖아. 응. 근데 이제 얘한테 맞는 항생제가 뭔지를 검사하는 거야. 응. 근데 그걸 안 하면 얘한테 안 맞는 거를 그냥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거 몇푼 아, 아끼겠다고? 어, 그거한 어. 한 10만 원, 20만 원할 거야. 근데. 그러면 평생 그걸로 그럼 아끼할수 그걸 있잖아. 해보면 계속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번 무조건 하는 게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비가 그러고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내 돈, 내 산. 병원비 한. 어, 어 그러네? 이 정도 나왔습니다. 5만 천 원. 괜찮네. 어. 요즘 너무 네. 바쁘세요 병원 출도다니시는고내 어, 말이 거. 지금 자라게 할까? 아았어안가안가안 가. 아 이뻐. 아. <웃음> 앉아 있잖아 원래 아, 처음에. 아. 어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 맞아 이거 나래서이 걸쳐서 이러잖아. 나 엄청 편식. <웃음> 내가 좋아하는 부분. 야 yeah. 그렇지 자 앞으로 우리 스케줄 어떻게 될래? 일단은 8월 19일 날 12시에 플리핑컬에서택하니까 12시에 또 이제 준비 그것도 해야 되고 어, 12시 준비 그게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어, 안무 한번 따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없죠 조금 이제 기다려봐야 하뭐 아. 한... <웃음> 이제 큰 사건 없나 봐요 이제 어, 아직은. 네, 아직. 그, 벨트크 선생님 밖에 없죠, 아직. 네, 아직 그 선생님들 나와야지 네. 이제 아. 저희가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웃음> 따, 따, 따, 따, 따. 왜이렇고 이러고 가냐고. 이쪽, 이쪽, 왼쪽. <웃음> 다시 이작 따, 따, 따, 따. 왼쪽. 따, 따. <웃음> <웃음> <웃음> 어, 있네. 자, 하자마자 까딱 하고, 가자마자 흔들고, 아힘들 아, 빨리? 어. 난좀 느리게 좀. 장해아 느리게 거야. 알고! 빨리야 오케이 빠르게 <웃음> 연락을 일도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얼마 전에 진실이랑 산책하는데 앞에서 어 초등학교 여자애가 초등학생 무리가 걸어왔어 어떤 여자애가 나랑 이제 페퍼를 딱보더니아 보신탕 먹고싶다 맛있는데 이러는거야 기집애가? 어! 이게 어. 나들으라는 뜻은 맛있는데 이러 어, 이게 진짜, 진짜 처음 듣는 일이네 요즘, 아. 그게 갑자기 구가 먹었나보네 그게 약간 허세 부리면서 아애들이아 왜? 얘? 막 이래 애들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왜? 맛있어? 막 이래 근데 이제 그거에 나는 반응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진실이나 들렸는데 어, 그냥 일부러 막 아! 막 이러면서 그냥 떠들면서 지나갔어 근데 그때도 나를 약간 의식하는 너, 거야 너는 그냥 어, 반응 안 했어? 그렇게 어. 그렇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했겠네. 어, 그냥 너무, 너무 깜짝 놀라서 못한게안 들었어. 근데 너무 애니까 어. 또 애매하고. 아니, 나는 지금 딱스친 생각이 어. 애싸움면 어른싸움 된다. 어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응. 부모가 근처에 있든, 뭐, 이런 상상까지 해야 되는 거, 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아이를 울리면 안 돼, 일단. 응. 혼내거나. 그렇게, 응. 뭐 그런 자극을 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이렇게 뭐, 엄마! 이러고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가, 어, 어. 큰일 나. 어. 그거는 진짜, 우리가 잘못없이 당하는 거야. 어. 그거는 그 정신짓이야. 그러지 어. 말고, 그냥 반응하지 말고, 어. 딱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어. 어. 울리려면, 개신금을, 어. 정말 내가, 아. 정말 미친년이구고 내가 진짜 이거 자책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아이를 마음 움직일 수 있다 애는 애야 어.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 왜냐면은 앉혀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어. 친구들이 있었다며 어. 얘들아 얘 너무 예쁘지 않니? 너네들 얘 어때? 얘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얘 강아지 그럼 또 페퍼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런 시간을 어느정도 갖게 하면 그 아이들이 또어네뭐 이러면서 하는 애들이 분명 있어 어. 그 아이들이 똑같이 어, 아니야 보신다 맛있거든요 이러지 않거든 <웃음> <그냥> <웃음> 아니야. 그중에 어어. 이제 뭐한두 명이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 동요 된다니까. 애들은 음. 애들이 아무리 걔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음. 걔도 동요 된다니까. 그래서 음. 나중에 근데 있지 그뭐 그런 얘기 뭐 풀어나가는 거야. 어.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음. 그런 아이는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야지. 이왕 음. 시간을 갖고 앉았으면 막 야단쳐서 호통쳐서 그 순간 무안줘서딱 친구들 앞에서 이래가지고 걔를 갖다가 그냥 울려서 보내면 본질은 잃어. 본질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랬더니 깜짝 놀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대 그런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고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 그것도 응. 좋은 방법이긴 한데 내 방법을 얘기한 거야 너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응. 나 같으면 그렇게 할것같아너왜또지그재그야 이게 뭐와리가리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게 음. 하이야 그만해 <웃음> 아니 뭐, 지나가는 데 내가 그때, 그 뒤쪽에서, 그 오리 애들 있잖아. 어. 초등학교 애들이, 그또부모들도 뒤에서 또 노닥거리고 앉아있어. 어. 근데 애들이 거기서 돌을 던져. 오리한테? 어, 막 돌을 던지는 거야. 내가 사실 그쪽으로 갈 일이 아니지. 어. 근데 일부러 갈 수밖에 없었어. 미치겠는 거야, 그 오리 때문에. 죽을까봐. 어. 어. 내가 또탁 가가지고, 에. 헤이... 그러고 이제 딱 갔어. 얘들아! 엄마! <웃음> 엄마! 어머! 어머! <웃음> 어머, 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쟤 너무 귀엽지 않니? 이 던지는 거야, 근데? 아, 잠깐만. 하지 마봐. 이리 와봐. 막 이러면서 내가 어. 갔겠더니, 에? 그래서 <웃음> 이리 근데 이거 던지면 안 되잖아. 저거 얼마나 아프겠어. 헉. 야 하지 마. 하지 마. 저거 너무 아플 거. 제아기 애기, 애기인데? 저 애기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 막,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유도를 했어. 응. 그랬더니, 네. 그래서 돌다. 바닥에다. 네. 저기다 막 버리고 와. 돈. 딴 데다 버리고 와. 멀리. 그랬더니, 네. 얼마나 순수하게 애는 애야. 가서 또골걸또 버리고. 앉아봐. 막러서 <웃음> 같이 앉아가지고. 어. 애미에는 수다 떠느라고 내가 지지키더라고. 어. 쭈구리도 앉아서 그 짓을 하면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 노나보다 했는지 오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면서 수다 떠어 그래서 내가 가르쳤지. 그래서 너네들을 음. 엄마 따라서 이제 가는 거야. 쟤네들이. 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애기가 너네가 장난으로 딱도을당전는데 맞았어. 그네도 밖에서 다치고 오이 니네 엄마들도 막 속상해서 울고. 할 거야. 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네 이런다. 그래들 그리고 또 부탁할게. 왜냐면 딴 친구들이 이런 애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어 그거 궁금하고 뭐막 그런 거 몰라서 이런 거를 너는 알았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알았지. 네. <웃음> 얼마나 귀엽니 또. 그래서. 근데 몇살 정도 된 애들인데? 한6섯살 정도. 친구들 와서 이렇게 하면 어? 똑같이 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랬더 네! 나가줘야 돼지나가 쟤네를 지켜야 돼 잖아. 이모도 다음에 와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 갖고 올게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만나 그랬더니 네! 근데 하나가 언제 올 건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약속은 약속이잖아 그래서, 그럼 래서그 너네 그거는 몇 시에 끝나? <웃음> 걔네들하고 엄청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웃음>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너 또래 되는 애야 응.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네, 네? 그렇군요. 저 달려오고 있었어요. 쟤네들이 오리한테 돌 던지는 거 그거 아 보고 진짜 야단치려고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오셔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방법을 알아. 돼. 아 어, 내가 또 얼마나 또 민망해. 그래서 아 몰려. 막 이러면서 뭐야 <웃음> <웃음> 아, 기다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야 빨리 이거 이거 이거 아니 해준다. 내 뒤에 와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웃음> 뒤에 와서 해야 돼또시작각도 맞냐? 어 맞아 <웃음> 자 기다려 또 왼쪽 어. 얘네들 공 넣는 걸 봐야 돼 처음 집에서부터 음. 그래야지 얘네가 믿지 지금은 미안해 하이 <웃음> 요거 봐 요거 봐거 아니 <웃음> 하이야 여기봐 봐 요거 요거 하이 요거 뭐야 아니 하이야 여기 보라고 하이 여기 하이 내 손가락을 봐봐 하이 손가락 여기 그거를 할줄모르더라하야 여기 여기 저기 누가 똑 버려놨어 <웃음> 진짜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 이게 뭐야. 똑같은 사람 아니야 야, 어머 뭐야 그건 진짜 새 거고 음. 저기다 갑자기 버려두자 그치, 어이 아니, 어이 똑같은 없고. 사람 아니야 어 근데 물이야 야내 <웃음> 오줌을 여기다 담았을 리도 없잖아 <웃음> 그때 참... 내가 주웠던 건 똑같은 색깔이야. 진짜 웃긴다. 곱다야, 색깔. 좋은 <웃음> 거 쓰시는 분들.